여기서 진다면 깔끔하게 성문제를 드리겠습 <웃음> 맞네, 그분! 정답! 첫 번째 어때? 두 번째 몇 천, 세 번째 몇 백. 민재는 이런 데 오면 안 돼요. 자격증같은게있으시나 이게 그 이제 그 야마하 그 분들이 좀더 악기사 개업했다고 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거기 다지가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안, 안 와? 오늘 누가 안 와요? 오늘 누가 안 와요? 그냥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기가 신상도 참 잘하는 친구가 나요 누구, 누구세요? 음. 저는 음악 하는 사람이고요 음, 음악을 네. 하신... 네 여기가 관심이 있어서 와봤는데 네. 아! 이 아, 전단지를 찾았... 찾으셨구나! 네이 이 전단지 이... 저희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장 뿌렸어요 한장 전단지 이 전단지 하나 뿌렸거든요 네, 이, 이번 출구에 있더라고요 아 이번 출구? 저 네. 멀리 도갔네저 여기 네. 앞에다 떨었네면 요즘 네, <웃음> 많이 네. 걸어서 아일다 앉으세요 네네 네. 네, 네. 제가 오늘 이걸 전단지를 보고 천재 등록을 하러 왔는데 천재 등록? 네 제가 아, 천재거든요 네. 아 네. 천재시라고? 네. 본인이 천재라고 네. 하는 것도 이렇게 처음 봤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할게요 아, 천재 등록 그냥 딱 근데 선글라스가 <웃음> 선글라스 어디서 어? 어디서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 안경은 브라보 미아비타라고 아, 네. 이 안경은 네. 문방구 안경이에요? 문방구요? 응. 네아 <웃음> 네. 근데 어떤 악기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를 하고요 되게 그 네, 빵만이 네. 큰거 큰 거. 엄청 크죠? 네. 아, 오늘 갖고 왔는데 갖고 오셨어요? 네, 갖고 왔어요. 네, 그러면은 뭐 음...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아이, 네, 네, 네. 네. 어, 어, 학기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어... 네. 아니 네. 이거 이거 작이 학기 제 학기인데 이 철로가 큰데요? 어 학기 어떤가요? 이거 제 학기인데 어, 너무 저... 네. 너무 라인이 예뻐요. 처음 뭐칠 수도 있고. 콜랏뽀이네. 그런 느낌 네. <웃음> 천재의 인명 천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천재가 되고 싶은 이유보다도 천재인데 뭐 어렸을 때 천재여서 그런데 네. <웃음> 어, 어렸을 때 천재였거든요 본인을 약간 시험하려고 네, 그렇죠. 과거에 천재였는데 과연 내가 과거에 천재였나 <웃음> 아, 천재였는데 네. 천재였나 갑자기 의문을 풍기 시작 나는 시작한... 누구인가 그런 컨셉이거든요 네. 좀 더? 네 <웃음> 아 진짜 찢었다 아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큰 악기를 다리 꼬고 이 곡을 연주를 했었거든요 이 곡을 다리 꼬고 했다고요? 네 어이! 누구지? 저 아니 그러, 그러니까요 런그 다리 그 꼬고 안주 될까요? 그 곡이 어. 맞죠 다리 아, 그 다리를, 다리가 꼬아지나요? 다리를 꼬고 안될것 같은데요? 다리가 꼬아지... 다리를 꼬고? 되는데요? 이런 느낌인가요? 혹시 그분이세요? <웃음> 아니 저 그분은 아닌데 아 그분은 아니라고요? 아, 저는 성은 성이, 성이고 아그분이름아뭐 그, 뭐 받쳐드릴까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네. 안될 것 같아요 저는 안될것 같아요 안 누가 했을까요? 거. 정말 했을까요 이는것 같은데? 근데 그 이거는... 자세인데? 음, 아 그래요? 응. 네. 다리가 이렇게 들고늙만나 어... 그러게 그거를 <웃음> 맞네 그분 그래요? 그분 맞네요 음, 저 성은 성이고 <웃음> 성은성이고 이런... 이름은 민재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연주를 하시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연준 연준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연준은 그렇게 하면 안되라고 연준은 이렇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아 진짜 큰일 나요? 연주는... 익숙하시죠? 성은.. 저는 성은성이고? 아. <웃음> <웃음> 선재이면 관문 통과하셨습니다. 대신에 아직 긴장을 또 놓치시면 안 돼요. 3단계까지 있고 3단계. 일단 첫 번째 음. 통과했습니다. 2라운드 아, 1라운드 완료! 네. 자.. 이라운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데 네. 저분 누구세요? 아, 뒤에 아니에요? 계속 뒤에? 네 누구 있어요? 어? 저분은 저제기 전문 담당? 아 지금 양다리세요? 어떻게 아세요양다리라 그거... 그게 지금 그 들킨 사람의 음... 표적이에요? 어, 여기는 어, 여기는 아, 네, 네. 누구세요? 어, 여기는 저 서초동 호랑이라고 아 서초동 호랑이? 서초동 호랑이라고 저아기 담당 루시오 하시는 분이 네, 근데 왜왜 왜 여기 와서 왜 왔죠? 아니 그, 잠깐만요.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는 민재가 어디 가길래 미행을 해 봤는데 미행. 다른 별 미행 하셨나요? 애 도시는 거죠저 연락 생각 없어요. 어디 가길래. 아, 네, 민재하고 불러 갔는데 다른 나왔어요. <웃음> 대사를 읽으시는 것 같은데. <웃음> 아. 아, 아, 네. 네. 아. 그러셨구나. 아니, 이미 아끼 않았어요. <웃음> 어. 어디... 저 아까 안다, 전단지. 일단 앉으세요. 네. 일단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민재는 이런 데 오면 안 돼요. 여기가 제가 지금 제대로 된 곳인지 확인하러 왔거든요. 제대로 됐어요. 어. 민재가 저희 단골 손님입니다. 이제는 저희의 단골이 될차례고 혹시 여기 뭐 하는 낚기세요 음. 뭐 악기사요 그냥 뭐. 악기사 아시잖아요 악기사 자격증 같은 뭐 나있으신 자격증 있죠 이올 대한 명칭 하나 정도는 될수 있지 않아요? 활이태리아로 아르게라고 하죠 아르게 아르게요? 아르게 악기의 나무는 혹시 알고 시나레이 메플스토리메플스토리 공부는 어디서? 공부.. 공부는 집에서 와. 집에서 네네. 네. 공부 집에서 리우따이오세요? 네? 리우따이오요? 네? 리우 뭐, 리우 뭘 잔다고요? 뭘 잔다고요? 뭘 잔다고요? <웃음> <웃음> 아니에그 아, 아치도가 양아치? 아치도? <웃음> <웃음> 아치그 그 같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을 뜰 수는 없어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래 사실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이 어떤 실력을 좀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사항 들어와요? 네. 저는 뭐 완전, 완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네. 뭐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내자고. 집에 있는 거다 들고 와요. 다, 다, 다, 다 갖고 와. 다, 다 갖고 와다 갖고, 갖고 와요.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웃음> 갖고 와. <웃음> <웃음>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갑자기 이렇게 음. 뚱뚱한 친구들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조금 해왔습니다. 이 조미료를 조금 하신 게 아닌데요? 조금 많이 했습니다 네 조금 많이 하셨구나 <웃음> 인정합니다 네, <웃음> 네. 빨리 뭐, 뭔데요? 저 지금 손 떨려요 어... 이앞기를 <웃음> 지금 저희가 가격대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네. 앞에 게 여기 앞에, 앞에, 앞에. 게 억대야 이건 천만 원대야 몇 천만 원대야 몇 천만 원대 몇 저거는 백만 원대 악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뭐. 안대를 쓰고 이제 네. 제가 연주를 하고 두 분이 맞춰주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조금 자신이 없어요 갑자 질이 자신이 아, 없어요. 지, 자신이. 네. 아, 네 들어오시고요, 다들. 여기서 진다면 깔끔하게 성민 죄를 드리겠습니다. 아. 아 제가 가면 가는 건가요? 물건. 아 그런 거. 어, 네, 아뭐 저야 완전 감사하고요. 아 근데 이게 못 맞출 것 같아. 나도 못 맞출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못 맞추시면 안 돼요. 그게 리스큐 이거는 상대로만 안고 가는 거 아니야? 핸드메이드 귀를 좀 가려드릴게요, 제가 핸드메 <웃음> 핸드. 자, 첫 번째 악기. 첫 번째 악기. 아, 모르겠는데? 이게 뭔데 떨리지? 1억. 이거 1억. 억대 연주. 첫 번째 악기. 억대. 감좀 오시나요? 아 바로 왔다니까요 이거 억대예요 방금 두번째 악기 뭐가 억대? 뭐가 억대? 아닌가? 이게 억대인가? 어우 모르겠네 뭐가 만드 울림이 좋아 누가 왔는지 알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 싶은데. 그.. 제 생각에 두 번째는 억대 악기예요 여기 계시죠 지금? 이게 네. 억대 악기네요 세개다 억대 악기인가요? 억대 악기요 <웃음> 악기가 없대요? 고르셨나요? 고르셨.. 고르 고, 고, 고르셨습니다 정답! 아니 일단, 일단은 두 번째가 억대 두 번째 억대 그리고 첫 번째가 제일 싼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게몇 천만 원첫 번째가 몇 천만 원짜리 아끼고 아니에요 두 번째가 100만 원짜리 아끼고 아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라고요 몇세 번째가 만에. 억대 아끼입니다 세 번째가 억대 아끼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가 업데었어요 그러면 일 남자는 1초 동안 상승. 어 왜요? 다 맞췄어요? 네. 그러면 제가 연기를 좀 해야겠네. 근데 이게 진짜 웃을 수가 없는 게 진심이었어. 아 진짜? <웃음> 진짜 몰랐어요. 팀. <진심>. 고맙습니다. 빨간 <웃음> 공 <웃음> 해야겠다. 어, 빨간 공 해야겠다. 아니 튜닝을 A로 올리던가. 나알잖 저도 알았어요 아. 아, 두번째 악기가 튜닝이 안될 것같 저도 알았어요 이번엔 좀잘좀 좀 맞추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자가 먼저 말할까요? 네 번째 악기 네 번째 악기요? 악기요? 네 번째 악기가 있어요 네 번째 악기요? 네네 번째 악기 네 번째 악기요? 아셨어요? 뭐야? 뭐야? 1번, 이번 3번, 4번 4번?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는 똑같은 악기고요 아. 어. 네? 잠깐만요 <웃음> 두개가똑같라고요 저는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아, 있었는데요 네, 1번, 2번, 3번을 3번, 번 맞춰주시면 됩니다. 얘기 없던 거잖아, 이거. 아, 그, 아, 진짜 대박이다. 첫 번째, 몇, 몇 백? 네. 두 번째, 두 번째, 몇 천. 세 번째, 억네 번째, 억네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악기, 몇 백만 원대. 두 번째 악기. 나지 마세요. 박 대학기. 세 번째 악기. 세 번째 학기몇 학기, 천만 원대. 그 다음에 마지막 악기, 몇 백만 원대. <웃음> 누가 맞췄어요? 아니야. <맞혔어요? 웃음> 아니야? <웃음> 아... 진짜 틀렸다! 아니? 네, 첫 번째 악기가 이제 몇, 몇 백만 원대고요. 어, 맞았네. <웃음> 네. 두 번째 아기가 몇 천만 원 되고요. 아. 그리고 세 번째 아기가 몇 천만 원 되고요. 아. 네 아. 번째 기가었나 자리. 아. 뭐세개중두 개는 제가 만들었는데 틀렸네요. <웃음> 마지막 몇점몇 <웃음> 점으로 걸고 하실래요? 가시는... 다 걸죠 뭐. <웃음> 시원하게 그냥 전 재산 다 걸어 걸어 그냥. 갖고 어, 오세요. 갖고 와. 아, 네 갖고, 갖고 와.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이렇게 오점오점 벌고. 오 점. 갑자기. <웃음>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지? <웃음> 아 진짜 모르 모르겠어 어떡해 그 어지러워요. <웃음> 네. 첫 번째, 억대 두 번째. 몇..몇천 세 번째. 몇백 네. 정답. 음정번 번째. 두번따라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몇 천이라고 <웃음> <웃음> 몇 천이라고 두 번째. 몇천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몇천이라고 말하고 싶겠두번두 번째. 몇백 몇천이요? 말하고 싶었겠지 세 번째 몇천 내가 정답이네? 누가 이겼어요? 정민 <웃음> <웃음> 님이 이겼습니다 <웃음> 몇천이가 말하고 싶었겠지 <웃음> 아나 졌어? <웃음> 아나 어떻게 말했지? <웃음> 아 괜찮아요 네. 컨셉이니까? 네. <웃음> 컨셉이니까 넘어주세요 <웃음> 아, 네. 혹시 괜찮, 괜찮으세요?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민간이. 저한테 주, 저한테 드릴게요. 양보하겠습니다 <웃음> 근데 형이 악기를 잘 만들어서 아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악기 관리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잘 해야죠. 맨날 이제 그 이제 닦고 사랑을로 네. 보살피고 이제 눈빛도 좀 주고 네. 그렇게 하면은 알아서 잘 자라지 않을까? 물만 안 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방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웃음> 나무니까 네. 또 나무가 물을 먹으면 잘 자라기는 하는데 그렇죠. 나무니까 일단은 패드잘닦잘 네, 잘 닦기만 하면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네. 저희 지금 1라운드까지 통과를 하셨고요. 3라운드는 제가 지금 너무 두 분이 너무 열심히 해주고 너무 재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인정하게 되네요 당신 천재라는 걸 아, 감사합니다 빨리 수료증 주셔야죠 아그 빨리 네. 수료증 주세요 네. 자 천재 임명장입니다 아 저희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짜잔 임명장입니다 읽어주세요 네. 임명장 신사동 악기 참 잘하는 집 정말 악기 잘하는 집으로 인정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강민재 최빛기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입력장 받았어요 진짜 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강민재 네. 선생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제가 데리고 갈게요 네, 네 홍보 그러면 이제 홍보하시고 가실게요 거, 네 네, 네 마음껏 하세요 네. 네. 네, 저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의 콘서트 홍보를 하려고 공연에 참가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웃음> 제가 오늘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게임을 막 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할수 있게 돼서 어, 제가 좀 생생을 내도 될까요? 그럼요 6월 6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성민재 콘서트 콘트라베이스가 열립니다. 몇 시죠?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다 시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피아졸라와 부페시니. 제가 지휘하는. 클라치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화합을 선보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잊지 마세요. 6월 6일 오후 5시 롯데코 쇼트홀에서 만나요.